다더다 아, 아,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나, 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웃음> 저희. 어디에 나와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김장 내일 장모님 오시거든요? 배추 절여야 돼서 오늘 배추 이제 수확합니다 저희 배추 직접 기른 거 이거 뽑아가지고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기농으로 지은 거라서 속이 안 찰까 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배추 심을 때 비가 좀 많이 온 이후로 물을 안 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자 가시죠! 가시죠! 아 이렇게 이파리가 많잖아요 속이 이렇게 오므라진 것도 있죠 많이 이런 것들이 속이 찬 거예요 이건 어때요? 속이 좀덜찬것 같죠? 네딱 봐도 아직 네. 덜 됐어요 얘는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제껴요. 아무데나 이렇게 제낀 다음에, 여기 딱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칼을 그냥 밀어놔요. 안 보여도. 그럼 딱 잘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노란 거, 대충. 겉에 있는 거 하나씩만 딴다는 느낌으로 맨 바깥쪽 거, 따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랗 기가 있는 거다 따세요, 그냥. 됐죠? 네. 어 잘한다 앞으로 축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자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자 더더더 네. 더,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자 우선 오, 뽑으러 갑시다. 여보. 아, 이케 물을 금방 뽑혀요. 좌우 흔들면 쑥오 뽑으면. 오! 오! 야, 대박. 우와, 대단해 얼굴보다 더 큽니다. 와, 진짜 잘 뽑힌다. 아, 물을 잘 뽑혀요. 신기하죠? 그게 잘 뽑히는데 그게 크게 자라는 게. 우와, <웃음> 우리 되게 잘 자랐어. 아. 끝났습니다. 어, 그렇게 끝냈고요. 응. 배추가 한 25포기 정도 어. 뽑았죠? 쓸만한 걸로, 그 다음에 아예 창으로 25포기 정도 뽑았고. 무도 한 일곱, 여덟 개꼬만데와 무농사가 무농사가 대박이야 제 아니 어떻게 뿌리가 요만큼이 있는데 요만큼 밖에 없는데 이렇게 크게 자라나? 무 심어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뿌리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 봐요 이게 창조경제 아니야 창조경제 그러니까 이걸로 네, 내일 이제 장모님하고 김장 할 거고요 음. 맛있는 김장 레시피 꼭 기대해 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쪽에서 이렇게 물에 절이는 걸로 이소금가면여서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게이이이이이많이이 요거는 팥뿌리. 아, 팥뿌리, 팥뿌리 어. 넣고. 표고버섯 말린 거. 아, 표고버섯 말린 거. 보거머리. 응. 아, 보거머리. 응. 양파 껍질. 양파, 아, 양파 껍질. 디버리. 응. 응. 요거는. 씨, 고추 아, 씨. 고추 씨. 응. 고추 씨는 왜 넣는 거예요, 며니? 고추, 아, 그리하다고. 어. 건새우. 응, 말린 거. 다시마 이거는 끓이다가. 응. 먼저 건져내야 돼. 어, 아 그럼 쓸만나니까 어, 어, 어. 양파 두개 하고. 두개 하고 무. 무큰거반개 정도. 반 개. 정도. 어, 음. 반개 정도.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간 거예 응, 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음, 마이야면 안 된다니까. 아, 알았어. 어머니 아직 여기 있어요? 빨리 빨리. <웃음> 빨리 앉으게 돼요, 빨리. 빨리 앉으게 돼요. <웃음> 누가 자꾸 장승이 하나 있네, 막. 어, <웃음> 나 귀에서 자꾸 피가 나가고. <웃음> 누가 자꾸 장승이 <돈이> 하나 있네. 먹기만 <웃음> 듣고. 찹쌀풀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찹쌀풀은 그냥 씻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물을 좀 많이 잡아 그래가 끓이면, 끓이면. 끓여, 끓여 끓이면 돼 그냥 어, 그냥 끓이면 돼 그래. 이게 뭐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이거 다시 물을 끓여 놨기 때문에 음. 그 나중에 다시 물에 섞으면 되니까 그래그래 그래.